그 강사님 교육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실 텐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유형이 음 창업에 성공하거나 또 혹은 실패한다 뭐 이런 것들 좀 평균 뭐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쇼핑몰 보니까 성공하더라 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음. 쇼핑몰 창업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게 돼요 뭐 연간 못해도 2000명 뭐 많게는 3000명까지도 만나는 일을 하는데 그 창업자 분들 중에서 잘된 분과 못된 분을 조금 구분을 짓자면 좀 너무 죄송스럽지만 구분을 짓자면 잘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걱정만 하세요 아 이거 팔리면 어떡하지? 어, 이러다가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해 뭐 다시 재고가 없어지면 어떡해 생기지도 않을 걱정들, 고민들 때문에 상품도 안 올리고 계시면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답답하고 사실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음. 걱정하기 전에 사실 실행을 하고 오늘 당장 상품을 올리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팔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보다는 걱정은 해결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먼저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그리고, 어, 제가 그제 유튜브에 쇼핑몰 적값 또 테스트라는 거를 일부러 심리 테스트 같이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 올려놓은 이유가 쇼핑몰을 하실 때좀 적합한 스타일이 이 꼼꼼한 스타일들은 걱정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이미지 이쁘게 찍고 어, 마케팅 채널 딱 준비됐고 자 모든 게 레디 이렇게 돼야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품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가 붙지를 못해요 오늘 올려야 되는데 오늘 원래 저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안 사네? 왜안 사지? 사네? 왜 사지? 리뷰를 달았네? 악플이 달렸네? 어? 뭐가 문제야?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업이거든요. 근데 걱정만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쇼핑몰 창업하시는데 조금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필드에서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얘를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상품을 사올 때도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사오지 않아요. 잘 팔릴 걸 사와요. 그거를 분석을 하시고 최대한 컴퓨터 앞에 많이 붙어 앉아있는 분이 컴퓨터 앞에 또는 핸드폰을 보면서 의자에 붙어 앉아있는 분들한테 물건을 잘 팝니다. 그래서 힙투입의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파는 상품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자본을 적게 드렸든 많게 드렸든 간에 쇼핑몰을 먼저 내 스스로의 경험치를 축적을 해야 되고 내 상품이 어느 플랫폼에 잘 맞는지 아니면 내 상품이 어떤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어, 내가 지금 컨셉으로 잡았던 거는 자취생들의 뭐 편리한 용품을 잡았는데 왜 자꾸 사는 사람들 40대 아저씨들이 사는 걸까? 그러면 내 마켓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계관리 같은 것들로 해서 꾸준하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창업자분들이 실수하고 자작 놓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너무 걱정하고 꼼꼼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좀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분석을 하고 상품을 등록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고객의 반응을 봐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좀 성공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더 분석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실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서 그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부분과 쇼핑몰을 조금은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걱정만 하시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